안녕하세요. 레이나맘입니다. 오늘 애교머리 잔머리 커트 해 보겠습니다. 네, 평상시 묶는 스타일로 좀 묶어 놓고요. 네, 잔머리가 많이 자라서 요 머리 오늘 다듬으려고요 눈썹 정리하는 칼 준비해 주시고요. 잔머리가 생각보다 적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잡으시는 게더 예뻐요. 두 개로 나눠주시고요. 네, 커트 시작점을 귀걸이 있는귀 끝에서 입술 끝에, 턱선 위에요. 입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잡으시지 마시고요. 조금조금 조금 잘라가면서 상태 봐가면서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. 머리 모아서 한번더 봐주시고요. 좀 짧아졌죠? 자, 뒤에 부분도 살짝 반바퀴 정도 돌려요. 잡아서 반바퀴 정도 돌려서 귀걸이 밑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밑에까지 자,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앞에 먼저 잡아서 반바퀴만 돌려서 귀걸이 있는 귀 밑에서 시작하셔서 입꼬리까지 쭉 자르시면 되겠습니다. 한 번에 쭉 자르시지 마시고요. 세 번에 나눠서 삭삭삭 이렇게 자르시는 게더 예쁘겠어요. 네, 귀 밑에서 입술선까지 요 가져가면서 가볍게 수술 차주는 거예요. 귀 밑에 귀걸이 닿는 분에서 시작하셔서 네, 가고자 하시는 선까지 숱을 네, 같이 치면서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. 됐죠? 1차 완성 됐고요. 길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요. 한번 더. 자한번더그 다음에 정리하실 때는 반바퀴 돌리는 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어, 나중에 고데기로 한번 더 이렇게 부풀렸을 때 길이가 그만큼 조금 더 짧아지기 때문에 네, 처음부터 많이 짧게 자르지 않은 게 좋아요. 쪽도한번더 잘라줍니다. 반 바퀴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점 귀걸이 있는 귀 선부터 잡으셔서 밑에까지 쭉 잘라주면 짧고 길고 짧고 길고가 이렇게 정돈되는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많이 잘라네요 그새 <웃음> 조금 자른 것 같은데. 꼬불꼬불하게 딱 마르시면 촌스러워요 예전에 우리 막 한복머리 하듯이 애교머리를 그렇게 조금 잡아가지고 꼬불꼬불하게 마르시면 안되고요 그냥 고데기로 안쪽보다는 안 뒷방향으로 열쬐주시고요열 쬐준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잠시 잡고 음,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어, 더 자연스럽게 될것 같아요. 네. 뒤방향으로 자로 밀어줘서 열을 쬐 주시고요 손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잡고 1,2초 정도 잠시 있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꼬불꼬불하게 만들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뒤로 네, 머리 잠시 잡고 있고요 네, 이렇게 어, 머리만 음, 얼굴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조금 더 경쾌해졌죠 하다보니까 요 앞머리 얘가 좀 기네요 그죠? 얘가 좀 거슬렸어요 애교머리 말고 얘는 앞머리잖아요 근데 이 앞머리가 너무 기니까 사람이 처져 보여서 요 앞머리도 잘라 주겠습니다 이 앞머리 애교머리도요 역시 살짝 돌려서 요거는 눈 끝에서 코 끝 길이까지 이렇게 한번 더, 네, 이렇게 네, 이렇게 해서 고데기로 해주면요. 눈 밑에 길이로 살짝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. 이 머리 역시 뒤로. 열쬐 줄고요. 살짝 잡고 있는 상태에서 홀드 시켜줘요. 네, 아까 그 길이보다 조금 짧아지니까 많이 경쾌해 보이네요. 이렇게 찡이 네, 생겼죠? 여기도 살짝 몇 가닥이 이렇게 어, 레이어드 돼 있으면 조금 더 경쾌해 보일 것 같아요. 네, 이제 스타일링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머리... 어, 그대로 손으로 빗어주시고요. 빗으로 빗지 말고요. 손으로 그냥 대충 빗어주세요. 밑으로 최대한으로 느슨하게 잡으셔서 대충 돌립니다. 그 돌린 머리를 다시 한번 돌려줘요. 잔머리 나와도 괜찮아요. 끝에 머리 살짝 속으로 넣어주고요. 곱창밴드로 살짝 묶어줘요. 머 많이 뽑아주세요. 위로, 아래로 네, 최대한 아래로 이렇게 묶어주면요. 굉장히 여성스럽고 어, 여러분이 긴 스커트나 또 앵클부츠에다가 머플러 같은 거 하나 하고 외출하기 딱 좋은 네, 여성스러운 스타일 되겠습니다. 잔머리 뽑아주시고요. 네, 이렇게만 해도 괜찮죠? 이번에는 좀더 경쾌한 스타일로 조금 더 위로 가볼게요. 청바지에 티 입으실 때 이렇게 조금 더 위로 묶어주세요. 네, 역시 손으로만 빗어주시고요.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윗머리를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. 네, 윗머리 윗머리 네. 역시 머리 돌돌 마른 상태에서 그 머리를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. 네. 그 다음에 끝에 머리 속으로 가져오시고 그냥 그대로 고무줄로 묶어줘요. 뽑아주시고요잔머리 나오는 거 신경 쓰지 않는, 않는 게더 예뻐요 잔머리가있어리 되거든요 우리가아가옆를가볍게 어 잘랐기 때문에 가머리 네, 그대로 다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외출하실 때는요, 요 상태에서 살짝 스프레이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잔머리가 조금 조금 나오는 게더 젊어 보여요. 실핀 꽂지 마시고요, 요 상태로 그대로. 네, 어때요? 어, 아까 그. 어, 더듬이머리, 잔머리 조금 더 어, 자르니까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조금 더 경쾌해 보이죠. 네, 여러분 집에 다 있는 눈썹 정리하는 칼로 어, 이렇게 잔머리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. 여러분 어, 경쾌하게 젊어 보이는 동안 헤어스타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? 네,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조금씩 아마 해보시면서 거울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<웃음>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,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